이거 어느정도 진행된거지?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아 모자를 다 모으고 싶었는데 그건 욕심인갑다 모자 아마 지금 많이 건너갔을텐데 이 소리는 뭐지? 티비 얼굴을 박았어 나가는 게 맞나? 잠깐만 아까 위층도 있지 않았어? 열려있길래 들어오긴 했는데 음, 위에는 못 가는구나 맞았구나 아니, TV에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 TV만 이렇게 이 TV에 뭐가 이렇게 어. 어서와, 빨리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틈으로 엿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그게 렇 남의 남의 집 그렇게 눈 틈으로 보면 안 돼요. 또 TV가 나왔어.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아. 뭘 암시한.. 터져나 아니 먼저 갖고 왔으면 거기 있어봐 열쇠 열쇠 찾아가지고 올게 아, 맞아 열쇠를 찾아올게.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거든. 여긴 아닌데, 여기 있다. 그렇지, 이런 건 열어봐야지. 열어줄게. 잘 가볼까? 이건 아닌가 봐. 기다려봐. 저 스위치가 뭘까? 야, 궁금해. 또그러네또 나가야 되는 건가? 갈수 있는 공간은 여기뿐인데 엘리베이터 다시 한번 타볼까요? 타볼래? 안타는데? 아닌가봐요 <웃음> 원래 타는데 안타 옆에 이제 NPC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NPC의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NPC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아 이제 뭘 하고 싶니 보통이라면 원래 쫓아당겼을 텐데 쫓아당기지도 않는다. 어 엘리베이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손 이건 안 올라가진다 올라가다 멈춰 여게또 아닌데 불러 왜 올라가는 건또 아닌가봐 뭘까? 다시 와볼래? 아니, 이 친구는 가다가 자꾸 멈춰 일로 와봐 <웃음> 일로 와봐 한번 이걸 돌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뭘까나 여기서 멈췄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알것 같아요? 한번 좀 알려주던가. <웃음> 난 모르겠어. 좀좀 알려주던가.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부르라고? 어이! 아이씨. 거기 껴서 왜 자꾸 못 나와. 일 나와. 아이씨. 일로 와. 손도 잡아줘. 일로 와, 일로 와. 아, 진짜. 일로 와. 일로 와봐. 다시 해볼게. 합니다. 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엘리베이터 위에 가끔 타는 거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면 와. 여긴 도대체 어디야? 역을 얻었다. 뭐야? 이번엔 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쥐들은 뭐야? 식스 뭐해? 나 이제 나가면 되니? 어, 내가 문 열어줘야 돼? 와, 이거 뭐지? 거울인가? 아니네. 바닥에 바닥은 별 문제가 없군 문을 열었는데 왜 안들어와 들어가는게 아닌가운데 올라갈 수도 없고 여긴 길이 없어 밖에서 어떻게 가야 되나 보다 여기는 그냥 기억만 얻으려고 왔나 봐요 또막히니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 음이 안에 아닌가 본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아 이건가? 이걸 다시 끌고 와야되나?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이상 안밀리는데? 이런 건안 돼요. 맵 밖을 벗어난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타면 되겠다. 아, 나 알겠다, 알겠다. 이거 타고 올라가자는 거지? 이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알겠네. 보여래또 너부터 가는거니? 또 너부터 가는거야? <웃음> 와, 너 거기서 그게 잡을 수 있다고? 아, 간다. 어우, 나이스... 역시 주인공은 힘이 세. 자, 받침!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이걸 타고 올라가나 보고, 이리와, 이리와, 올라와, 빨리. 자, 받침! 받침해주세요 는 그냥 갈수 있군 <웃음> 오쇼 오. 아이고, 아이고, 부서진다. 빨리, 빨리. 빨리, 짐 무너진다. 이거 달려야 돼, 이거. 내리는게 맞네 헉! 설마 설마 아니지 안돼 식스 아 그래서 몸이 헉, 설마 움직일 수 없는 아 아니지 아, 깜짝이야. 아, 걱정했잖아. 가자. 가자. 손 잡아줘. 가자. 이 앞길은 뭐지? 어, 여기는 후레쉬 안 켜진다, 이제. 어, 후레쉬가 안 켜지네요. 아 잠깐만. 이쪽도 길이 있나? 응, 음, 여긴 길이 없다. 저희가 만나보 왔다 다섯 챕터로 넘어갈 때 TV 등장 저 끝이 무엇이길래 달려 달리면 다할수 있나요? 이번에도 못 닿는 거야? 어, 아까보다 좀 가까워지는데? 스 가요선어 아니, 설마, 설마. 허! 아니, 식스가 식스가 끌려갔어. 뭐, 어떡하지? 진짜 끌려가는 게 맞는 거야. 어디야? 어, 우리 식스 어떡하지? 문안 열리고? 이제는 순간이동도 해야돼. 아, 아. 와... 정말...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기계해졌지 어... 이런... 이런 게임이 아니었는데? 그렇걸 기괴해졌어 아니 이런 무서운 게임이 아니었는데 약간 만든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나? 아, 사람들이 공포게임으로 나왔는데 에이 이게 뭐가 무서워 아이거 공포게임 수술도 안되지 이러니까 이걸로 안 무서워했겠다 이러면서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을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이제. 지금 찾을 수 있어? 식스 찾으러 갈수 있는 거야? 아야. 리모컨 혹시 쓸수 있나요? 최첨단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어떻게 가야될까? 잠깐만 일단 켜놓고 갈까? 저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쪽으로 나오면은 저쪽으로 끈거 다시 와야겠다 그러면 너를 끄고 야 너를 끄면 어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아뭐야 진짜 슬렌더맨 같다, 근데. 그 아저씨 너무 징그럽다, 약간. 키만 크고, 정 종장 입고. 뭐 이러면 또. 뭐야, 이러면 또안 되네?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아까 그거 아, 아니지 아닌가 그거 켜놓고 왔어야 됐나 음, 탈수 있는 게 아닌데 올라가 지는데. 이거 왜다 쓰는 거지? 아까 저게 위로 못 올라온단 말이야. 타지지도 않고, 이건. 움직여. 근데 어딘가에 쓰인단 소리인데 이러면? 이런면 어딘가에 쓰인다는 소린데? 가운데다 둬야겠다 다시 거기로 가볼까요? 오와 경찰관 모자 얻었다 아씨 스타지아는 모자를 찾았네 스타지아 어, 켜지네 일단, 이 소포를 타고 올라갈 순 없고. 아. 뭐지? 여기 좀 어려운데, 뭐지? 등을 탈 수가 있나? 아, 탈수 있구나. 야, 아, 그러면 저 카트 옮겨 놓은 거 타고 가면 되겠... 되겠다. 가운데에 두길 잘했네. 이러면 안 꺼지네. 이제는 후레쉬 대신 리모콘을 쓰는 거네 후레쉬는 이제 버렸나 봐 TV에 현혹됐어. 이제 내가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 건들면 쫓아올 것 같아. 내가 저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저 TV를 끌 수가 있잖아. 끄면 어떻게 되지? 저를 통해서 절로 나가야 돼 그러면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저게 돼? 보고 있는데 저게 되나? 뭐지? 이 티비만 보는 사람들은 뭐지? 아무 제가 리모컨을 가져갔어요. 이게 또 있다. 그했다 TV 세계로 통해서 찾아가면 다 알지 않을까? 그 괴물도 TV에서 나왔는데 더더 더 잡기 쉬운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름 퍼즐을 잘 만들었다 어? <gasps> 요하는 느낌이 든다 자 가자 잡아 잡아 잡아 백만볼트 어디 저 무서운 구름 일단 보이면 켜놓고 아저 아, 끌고 와야겠네요 와와 와, 식스만 있었어도 우리 협동으로 아주 잘했을 건데 나쁜 놈이 잡아갔어 있었도 있었어도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일은 없었을 거야. 이쯤 되면 하우님이 흑막임에 무슨 소리야. 얼마나 순수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는 통로 같은데 이거 느낌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올라가 또 저거 갖고 와야 되나? 문안 열릴 것 같아. 생겼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들어갈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층엔 안서고 문은 안열리는 것 같고 텔레비는 연결돼있고 어 잠깐만 오 어, 아니야 잠깐만 중간층 혹시 텔레비 있었나? 저도 혹시, 막, 그런 인형이냐? 아, 음, 그런 거 아니네. 잠깐만, t v 를 끄면 일로 올라나 티비가 꺼지나? 안되네 너무 멀어서 안되네 음. 아! 아! 어 아닌데? 그 인형 갖고 오는거 아닌데? 저빈 비누로 던져야 되는건데? 설마 여기서 그냥 끼나 여긴 그냥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음... 아니. 저 괴물은 또 뭐야 야 되나 이거를. 아 알겠다. 저 괴물은 죽여야 하는 괴물입니다. 아아 평기로 아! 올라가야지. 평기로 <웃음> 올라가야지. 올라가지나? 아 옆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안돼. 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나 보다 아 변기로 올라가 지나? 거리가 되려나? 되겠지? 가지 나는 제가 이거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의자 있다. 약간 눈으로 막 빔을 쏘네, 막 전자파를 막 눈으로 쏘네. 어 꼈어. 그렇지. 와, 설마, 내가 저 TV를 끄니? 아니지? 아, 반짝이야. 저 많은 괴물이. 와, 여기저기 파직파직거리는데? 게임기는 뭐지? 게임기 아니구나 이쪽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닌가 봅니다 뭘까? 카트가 있어? 뭐한번 넘어가는 곳인가? 중간에 저렇게 있으면 카트를 밀어버리는건가? 가자 이걸 음. 어, 일로 밀어버리는 거 같아 잠깐만 밑에 한번 확인하고 오, 딱 자리 좋게 오, 씨, 깜짝이야. 어, 근데 저기는 어떻게 가지? 아, 설마 저 계단 틀 타고 가는 건가? 아니네.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데가 어 여기 좀 어렵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저 전선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TV가 꺼지는데 일단 TV는 안 꺼지네 여기서 뭘까요 살수 있는 거? 음. 저기, 진짜, 어떻게 올라가지? 어, 아, 일단 나가보자. 할수 있겠다 그렇지 하면 파직파직 안하겠죠 그래도 무서우니까 <웃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 전기를 끊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뭐가 있지? 밖으로 나가는 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전기 끄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 씨, 깜짝 놀래라. 오, 씨, 사람 다리 있어. 오, 깜짝이야. 올까? 머리를 굴려라 올까? 일단 전기를 껐어 TV도 꺼졌어 길은 안 보여 여기는 길이 아니고 TV도 꺼졌어 켜지지도 않고 너는 옮길 수도 없고. 카트를 어디 끌고 가야 되나? 잠깐만. 이 다음을 모르겠어. 음. 아, 설마 옆으로 올라가야. 올라가는 길이 있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위에 위에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따로 없네 줄 잡는 것도 아니고. <웃음> 아니, 왜, 뭐, 뭐 알아? 여러분도 알것 같아? 여러분들이야. 뭐가 궁금하면 검색해서 볼수 있겠지. 아씨, 보고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검색해가지고, 어? 어? 다 알아가지고, 아유, 저걸 모르네. 하면서, 어? 막 찢찢찢 거리면서 날 보고 있겠지. 어딨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하이 <웃음> 도움 도움 도움 <웃음> 어, 도움 버튼 없습니까 도움 도움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은 근데 네. 도움, 도움.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지금 깬 사람이 얼만데. 원래, 딱그 발매 일날 공략이 딱 나오는 법이에요, 원래. 이런 게임은. 도움, 도움. 이 다음으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길이 안 보여. 어두워. 이 뒤에는 길 없어. 여긴 지나가는 것도없어후 프레시도 없어 여기는. 켜지지도 않아. 도움 도움.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 혼자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전기까지 껐는데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역시 뭔가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려 봐요. 왼쪽을 보니까 여기 길이 있나요? 여기 갈수 있는 길이 있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웃음> 이것도 중간다리 쓰는 거 아닌가? 올라가. 아,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자리 비켜. 어이 여기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뭔가 TV? 아니 여기 이빈 공간에 넣으라는 건가? <웃음> 보내란까지 보내라는 말까지만 들어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리로 오는데, 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카트가 지방대로 <웃음> 카트가, 카트가 지방대로 움직여. 도대체, 이 오른쪽으로 보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거 뭔가 TV를 써야 돼, 잠깐만. 그러면 전기를 다시 올려야되나? 아 그럼 못가는데 전기를 끄는게 아니었나? 아니지 전기를 안 껐으면은 어떻게 가 <웃음> 도릉둥 뭐야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뭐 어떡하라는거지? 나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건가 아닌데 여러분이 더 어두울 텐데 뭐가 보여요? TV 외에 뭐가 뭐가 보입니까? 음길은 없어 아 전기를 켜야 돼요? 아 여기서 또 전기를 어떻게 켜? 키고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 전기를 키는 게 맞았군요 제가 봐봐요 에? 방금 뭐라 했어요 전기를 다시 키는 건가? 라고 했죠 역시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 내 머릿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역시 나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맞았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네 TV 맞았어 어, 근데 저렇게 가면은 카트에 탈수 있나? 못 탔다.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내내 생각이 내 맞았어. 생각이 맞았어. 전기를 켰어야 했어. 여기는 어디야? 화장실인가? 허! 아까 뭐지? 어, 여기 있고 다 키면 어떻게 되지? 음... 들어가는 건가? 설마 잠깐만 저걸 꺼서 아 갈수록 어려워져 저걸 꺼가지고 애물들을난 어디로 도망가지? 숨을 수가 없는데 저 TV를 보나? 이걸 끄면 저 TV를 보게 되나? 그냥 나오더니 왜 TV를 끼고 나와? 아니. 어, 여태까지 그냥 나오더니. 아. 아, 여기서 또한 10타하게 생겼네. 아주. 아, 잡으라고. 아 젠장.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왜 자꾸 풀리는 거야. <웃음> 아, 왜 자꾸 풀리는 거야, 또. 또 신발을 집어 <웃음> 와 진짜 미치겠네. 앞에 있는 신발은 왜 집는 거야? 아니, 아, W를 안 눌러 왜? 얼마나 가야 이 게임은 끝이 나는거야? 근데 6스는 언제 구할 수 있는거야? 왜이래